왜냐면 인간이 이해하는 사람은 나뿐이에요 지금 현재 사회 직장에서 20대들이 괴로운 이유는요 그 위에 기성세대들이 인간이 덜 돼서 그래요 어, mt세대라 프로 뭐 퇴사라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그걸 때려 치우는 용기가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좋아요. 왜냐하면 정말 핵심을 물어봐 주시거든요. 어,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. 우리가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지만 인간에게는 빅데이터가 있을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인간이 이해하는 사람은 나뿐이에요. 나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이 다 고르게 일반적이고 내가 평균이야 라고 생각해요. 너 어떻게 살아? 어, 나 중산층이야. 우리 중산층 아니잖아요. 그죠? <웃음> 너키 어떻게? 나 평균이야. 평균 아닐수록 확률이 높아요.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그렇지 않다라고 깨우쳐주는 게 사실은 상담의 포인트예요. 네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일반적인가 하는 물음을 던져주는 거예요. 일반적이어야 하는가? 또 해줘야 돼요. 꼭 일반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중요하지.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가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. 일반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강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네가 일반적이라고 믿고 있는 믿음이 너를 괴롭히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라 부분. 내담자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걸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깨우쳐주는 질문이 중요하고요. 이래야만 한다고 믿는 것에 반하는 질문을 던져주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이어야 하는지, 일반적인 게 맞는지, 그것에 대한 사고를 뒤집어주는 것, 그것이 좋은 질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무거운 이야기를 듣는 게 저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요. 제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걸 저는 저를 알거든요. 저는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에요. 구원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. 그러면 일단 힘들지 않아요. 그리고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다는 라 생각은 탄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언제나 상담하는 그 순간이 가장 기대가 되고 특히 처음 내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저 높아요. 그래서 힘들다는 생각을 저는 안 해본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 보람되는 경우는요. 내담자분들이 오셔서 부부 상담하시는 분들이 우리 여기서 안 되면 이번에 이혼하기로 했어요. 선생님에서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해주세요 하고 오세요. 근데 짧게는 2, 3회 많게는 6에서 7회 10회 정도 상담이 가면 두 분이 이제 그때 좀한 6, 7회쯤 오셔가지고 두 분이 서로 너무 행복하게 들어와요. 어, 내가 이렇게 결혼 잘한 줄 몰랐다고. 어? 남편을 이해하고 나니까 아내를 이해하고 나니까 이 사람한테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. 서로 화를 안 내니까 집안 분위기가 바뀌고 그 집안 분위기가 바뀐 데서 자라는 그분의, 그분들의 자녀의 눈빛이 달라지고 밝아져요. 저한테 뛰어온 선생님하고 와서 애기들이 안기는데 눈빛이 달라요 아이들이 피부가 달라져요 그리고 우울증이나 공황장 때문에 힘들어 하시던 분들이 상담 마감을 딱 제가 떠나보낼 때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를 잘 떠나보내는 게 진짜 실력있고 훌륭한 상담자거든요 떠나보내고 나서 항상 답장이 그 나중에 인사가 옵니다 제 인생이 제 생각을 바꾸므로, 바꾸는 꿈으로바거 하나만으로 조금만 틀었는데 진짜 5도 정도 튼것 같은데 이렇게 행복해졌다는 게 믿기지 않고 선생님이 그때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순간이 지금 그때 믿지 못했던 내 모습이 생각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나를 보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.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때 너무너무 보람되고요.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. 부부 화해, 부부분들 화부부 화해하고 둘째 생기고 첫애 생기고 이럴 때 생기면 꼭 연락이 오시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그때 이혼 안 하고 우리 애기 생겼다고 그럴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가장 힘든 건 상담을 이래나 이해받고서 저 사람 왜 똑같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변했다는 거예요 15년 20년 사시고 저더러 2시간만에 바꿔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 무슨 롯데리아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뭐 빨간 거 찍었다 까만 거 찍었다 초코 아이스크림 뭐 딸기 아이스크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조급하셔갖고 화를 내실 때 제가 좀 힘들고 아니면 절망하실 때 화를 내시는 것보다 실망하고 절망하실 때 너무 힘들어요 치유의 속도가 부부도 다르고 개인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불안이 높을수록 오히려 조급할수록 속도를 더 늦춰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불안을 잠재워야 하기 때문에 더 길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말해드리진 않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 갔을 때 이게 조금 풀리고 있는지 안 풀리고 있는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해줘야 이게 효과가 치료효과가 올라가는데 빨리빨리 하라는 거죠 말씀을 급하게 이렇게 대고 있어요 말씀드리면 이 치료효과가 훅 떨어져요 내가 모르고 바, 치료를 받는 것과 알고 치료를 받는 것은 이 치료 효과가 천지차이에요 나중에 몇년 후에 갔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하는 건데 1, 2회 만에 치료를 포기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가능하신 분들도 있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뀌실 수 없는 분들, 바뀌려고 안 하시는 분들 근데 너무너무 조급해서 이것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요. 그렇다고 제가 막 상담을 더 오라고 하진 않아요. 그러면은 아뭐 상담비 벌려고 그러겠지라는 인식을 할것 같아서 제가 욕심 내지는 않아요. 어 내담자한테도 제가 오라 그래서 억지로 오는 것은 좋지도 않고 저를 컨트롤하고 그분들을 위해 돕는 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. 지금 현재 사회 직장에서 20대들이 괴로운 이유는요 그 위에 기성세대들이 인간이 덜 돼서 그래요 그들이 진짜 어른이라면 은 이제 막 사회생활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갑질을 하고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들의 완성되지 못한 미숙함, 미흡함을 약자에게 푸는 겁니다 예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는 한 직장에서 오래 버텨야 되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걸 그만두느니 목숨을 끊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20대 초기에 제가 일하던 제 모습을 보면 그기성세대들을 바라볼 때 두려웠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 공간에서의 두려움이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그걸 때려치우는 용기가 있어요 저는요 그만둘만 하니까 그만두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20대를 대하는 기성세대의 모습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들이 젊은 세대들을 성숙하게 대한다면 미숙한, 미흡한 그들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힘이 있다면 프로퇴사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말이 안 통하는 상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그 상사와 사이좋게 지내는 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말이 안 통하면 말안 하고 일만 확실하게 하면 돼요 말안 통하는 상사하고 사이좋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뭐 은행에 다니던 청년 하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결혼한 지 3개월 된새 신랑이었는데 아마 그 청년도 죽은 청년도 그 상사와 잘 지내보려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비싼 해산물부터 막 바치고 조공, 조공이죠 조공 말도 조공 문화가 나쁜 문화잖아요 그 상사와 잘 지내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한 거예요 하지만 도저히 그만두지는 못하겠고 그 은행이라는 직장이 나쁜 직장이 아니고 결혼했고 부모에 대한 기다 기대,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지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잘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를 좋게 지낼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말이 안 통하면 그 사람하고 말하지 말고 일만 하십시오 그리고 비로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20대 청년들이 저희 회사에 들어오면 은 어, MG세대라 프로 뭐 퇴사라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희 20대 청년들을 저희 회사에서는 굉장히 길게 일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정말 내 아이처럼 바라보는 우리 그 중간 관리자, 저 이런, 이 저, 저희 기성 세대가 그 아이들을 보살피려고 하지, 이용하려고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. 근데 아이들 20대의 청년들이 들어오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끝까지 빼먹을까? 더 힘들게 일을 시키고, 이런 기강을 잡는 예전 무슨 또 나오지만, 지금 이런 숲,